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여기 있는 같은 색상의 출력물은 같은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건데요. 엔더3, 엔더5, 엔더7을 사용했습니다. 고화질로 시청하면서 어떤 프린터가 어떤 색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출력물은 역시 모아이입니다. 0.2 레이어로 매끈하게 뽑았는데요 뒤통수에는 이렇게 재봉선이 좀 보이네요 새 프린터에서 출력물의 차이는 딱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 출력물은 토끼인데요 주황색 토끼는 요귀 사이에 거미줄이 좀 생겼네요 노란색 토끼 역시도 살짝 생긴 거미줄이 보입니다. 빨간색 토끼는 귀 사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되었습니다. 세 번째 출력물은 베드 안착과 반복 이동과 출력을 보기 위한 사슬 구조입니다 서포터 없이 출력하는 출력물로 노란색에서는 살짝 무너진 면들이 조금 보입니다 주황색 출력물에서는 중간중간 거미줄이 좀 보이네요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빨간색 출력물이 가장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거미줄도 적고 무너진 면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출력물은 베드 안착과 쿨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약간 기하학적인 구조물인데요. 빨간색과 주황색 출력물은 무너지는 선 없이 잘 나왔습니다. 반면 이 노란색은 기본 세팅값에서는 출력이 실패해서 속도를 바꿔서 다시 출력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출력물의 세팅값은 크릴리티에서 제공하는 큐라의 기본 세팅을 따랐습니다. 모두 다 0.2 레이어로 출력을 하였는데요. 엔더3, 엔더5, 엔더7 기계마다 출력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어떤 프린터인지 짐작이 가나요? 정답은 각 기계의 스펙과 설명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고요 엔더7이 출력이 가장 빨랐습니다 보면 이 노란색 토끼는 1시간 51분 만에 출력이 됐지만 빨간색 엔더3에서 뽑은 토끼는 2시간 43분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출력물의 상태는 엔더3가 귀 부분이 가장 깔끔하게 나왔네요 엔더7은 출력물의 부피가 클수록 속도가 더 빠릅니다 모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은 편이어서 그런지 엔더3와 엔더7의 출력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출력 속도가 빠르다고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엔더7에서는 기본 출력 세팅으로는 이 모양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뽑았죠. 엔더3의 기본 자석 배드, 엔더5의 PEI 배드, 엔더7의 탄소, 유리 배드 모두 레벨링만 잘 되면 안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력 속도를 천천히 뽑는 것은 분명 출력물의 퀄리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천천히 뽑으면서 잘 나오는 프린터라고 해서도 안되겠죠. 출력 형태에 따라 세팅값이 중요한데 이건 많이 뽑아보면 뽑아볼수록 내공이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출력하는 모양과 크기를 알고 있다면 3D 프린터를 선택할 때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